<웃음> <웃음> 주스 가아요좋마 주스. 그래, 저는 저쪽으로 시키게 이제 뭐 이런 부분 좋았다. 다른 님이시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또 다음 시즌 만들거든요. 다음 아, 시즌 만들 때 고려해야 네. 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많이도움될것 같아요. 시간은 홍보가 처음에 안내 가지고 한 18년도 정도에저는 아무도 네. 모르는 거예요. 원래. 네. 네. 진짜 검색해도 잘안 나오고 네. 이 일러스트랑 네. 애니메이션 그렇잖아 3D랑 2d잖아요? 네. 그데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스토리 는 되게 뭐 이렇게 게 다른 아이돌 애니메이션보다 네. 더 현실적이고 네.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답변을 들자면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한국, 중국 각자 중국에서 좀 청아생까지 저희가 좀 마케팅을 좀 다시 많이 하고 좀 고민이 있어가지고. 상인스타 만들 때는 이거 좀더 타겟을 좀 높게 잡아보자. 아. 그래서 이제 김전 애니메이션들이 그 대부분 그초아생 장면들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위까지 좀 보이도록 하자는 게 저희 목표였거든요. 네. 처음 기획할 때부터 SM이랑 같이 해가지고 SM에서 이 연습생들 어떤 부분에서 네. 어떤 부분 을좀 주의하지 보는지. 그건 좀인좀을안 했던 것 같고 다음 시즌 나오면 좀 이런 내용 들어갔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든지 바람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는 네. 주인공 캐릭터가 네. 되 항상 음. 밝잖아요 네. 좀 다른 다른 <웃음> 네. 성격으로 나와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른 시아 같은 캐릭터가 나와 <웃음> 주인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웃음> 아니면 아예 막 헤라 같은 타입도 음. 도중요 e r m a n character, 뭐, 좀 o i c e Song, Song, Song, Song, s 아 n 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 o n 요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 o n 어, 시아 같은 경우는 일반 연습생들이 좀 흔히들 모델을 삼을 만한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경쟁심도 좀 있고 노력하고 성실한 거고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일반 아이로 꿈꾸는 평범한 미자들을 중심으로 중심에 던거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중 하나가 그러니까 연습생 때 뛰어났던 사람이랑 실제로 힘겨운 사람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음. 실제로 보면은 그 연습생 때는 별로 부박이안 두박, 나타나는데 실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면 또 인기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나라가 아마. 제가 재능은 없지만 좀 밝은 네. 거뭐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다음을 또 기획을 할 텐데 다음을 기획할 때는 저희가 타인스타에서 좀더 발전 되거나 나라 캐릭터를 계속 주인공을 써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캐릭터를 좀 써볼지 뭐 어, 저런 내용이 있으더 좋겠다 아니면 더 궁금한 내용이나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아 어, 저는 약간 새로운 시즌이 나온다면 음. 당연히 약간 새로운 애가 주인공이 되고 약간 네. 나라의 후배 네. 그러니까 새로 입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완전 탑 아이돌이 됐잖아요. 어, 네. 그래서 롤모델, 그러니까 리나나, 칼리오페 네. 정도의 직원이 네. 이제 나라가 되는 네. 이제 새로운 시점의 음. 주인공? 네. 그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샤이 스타를 보면서 네. 조금 아쉬웠던 뭐 스토리나 이런 뭐 부분이 들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러브라인이라는 음, 거 저는 일단 애들이 보는 거니까 이게 음. 사귄다거나 음. 그런 얘기 안 넣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렇죠. 애들이 지금 듣는 이야기 말투나 뭐 이런 부분에서 현실성하고도. 아 극장판에서는 유해어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괜찮았던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저기 p 시리즈에서는 저기 헤라가 사실 악역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독의 매력이 있어가지고 네. 복잡한 주인공을 따로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PD 시리즈를 보면서 누구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비하인드가 제일 궁금한지 카리스마. 칼리스마 어, 카리스마 또 카리스마. 드라마 카리스마. 있을 것 같은 네. 이야기네요. 네. 어떤 이야기가 궁금해요? 소심이 시작에서 네. 네. 칼리오페 눈에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웃음> 된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심정이나 네. 아니면 소심이 시절에서는 별로 음, 인기가 많았거나 네. 조용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라거나 아니면은 근데 카리스마가 헤라를 이렇게 네. 좀 존경한다 네. 해야 되나 그렇게 네. 좋아한다 맞아요. 그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카리스마가 헤라 자리를 빼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들었던 또 카리스마 심정이라거나 네, 어, 그두 그, 그쵸. 사실은 음. 그 부분 은나만 그런 한결을 만들었었거든요. 아, 네. 만들었는데 스토리가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뺐었어요. 네. 그래서 헤라도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좀 뺐었고 <웃음> 릴리로즈랑 헤라 같은게도 친구였다가 딴 친구로 한 거잖아요. 네네. 그 관계도 아마 좀 스토리 좀 풀고 싶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운 캐릭터 도우면 나라랑 비슷한 캐릭터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캐릭터 했으면 좋을까요? 되게 애들이 나라한테 응.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아, 나라 같은 애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주인공으로? 네. 발네가주인공 네. 네네. 혹시 뭐 하면서 뭐 보시면서 뭐 궁금하거나 좀 부족했던 스토리 같은 거 없을까요? 포시즌. 네. 포시즌. 어, 포시즌은 없었죠 드라 없었죠. 포시즌 제가 네. 후반에 등장해가지고 약간 밥벌일 때가에요. 그랑블이 한데 근데 이렇게 무대만 갑자기 나오고. 네. 썬샤인하고 네. 네. 스톰이 이렇게 네.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화해를 했다고. 네. 약간 부족한거 싶었다. <웃음> 네. 윈드랑 치노모는. 네. 아예 별로 분량이 없어가지고 주다이쁜데 로시리 편에서 가장 원픽을 하자면 어떤 이야기가 제일 받두개 네. 네네. 네네. 나랑 시아랑 만나는 아, 네. 시아가 음. 처음에 헤라랑도 싸우고 네. 아픈데 무계속하고 그런데 약간 지랑 나라가 알려주잖아요 네. 시아의 그 그다이그런 네. 거니까 그 네. 편이 좀 인상 깊었고요. 저는 시다를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한편은 그 유라 나오는 편. 유라가, 네. 유라가 진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오화가 다시 만난 세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화가 제일 약해요 우리 샤인스타 52편 중에서 제일 약하고 스토리가 제일 약하고 1화가 네. 유튜브에서도 네. 조회수가 제일 많은데 네. 1화 이후부터는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왜냐면 네. 1화를 보고 그렇죠. 좀 실망을 했다거나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다음 시즌 남기 때는 무조건 1화 재밌게 <웃음> 만드는 걸좀 목표로 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럼 샤인스타가 이제 옛날 노래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노래가 더 많을까요? 노래도 약간 좀 옛날 노래니까 네.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음, 많이 보고 짱판에서도 음. 옛날 노래가 나와가지고 애기랑 엄마랑 이렇게 둘다 공감이 될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음. 또 다른 편에서는 그 옛날 노래만 좋냐 네. <웃음>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저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제가 테레파시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샤이넥스터를 보고 처음 한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구나 이런 좋은 노래도 있구나 하고 애니메이션에서 네. 이렇게 보여주는 편이 음. 저는 되게 좋다고 긍정적이게 생각하는데 좀 최신곡 하나 있잖아요 리키. 루키 루키 네네 네. 루키도 좋더만 한두 개좀 최신곡으로 넣어도 되지 네. 않나 애들은 좀 최신 노래를 더 많이 들으니까 유튜브 보면서 뽑혔는데 그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아, 일단 제가 약간 좀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다른 다른 뭐 애니메이션을 본다던가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되게 너무 이렇게 좋은 기회도 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도 와보고 너무 좋았고요, 영광이고요. 네, 너무 좋네요. 그럼 음. <웃음> 이런 일라도 생기면 또 그럼 오실 거예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제작진들 한잔 마디 한 번만 해주실래요? 어이게 오늘 이렇게 만드신 거 봤는데 진짜 제 생각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사기짝도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뭐 해도 좋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